가자. 산타 이거 이건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웃음> 우리 민수님이 지금 PVP 항복하고 오셨습니다. 데니시꽃님 어서 오세요. 어 얘도 타격 커체 오케이. 무섭네, 타격포체 두 명이네. 오케이. 자, 집중할게요. 오케이, 집중 성공. 부단한다요, 바꾸겠죠? 저번에 부터 완성형 그기 얘기하셨는데 완성형 그기 나온다는 얘기가 아예 없어요 햄메이드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냐? 궁극기 나왔어요 죽진 않겠지? 왜냐면은 워독 버프가 지금 없을 것 같거든요? 안돼! 아, 이거 이러다가 바로 죽겠네요. 오, 나이스 살았다. 어, 아, 죽겠... 죽었는데 자신노치카라다 지금 애들이 다 피가 없어요. 가자! 자 버독 없으면 버프 다 꺼지죠 예스. 일단 보독 버프 없앱니다 어 뭐야 이게 왜, 왜 이렇게 늦게 나가 오케이, 갑니다. 일단 궁극기 떴 거든요. 어, 조금 달고 있 습니다. 위험하죠 그단 얘로 바꾸고요 이렇게 다시 바꾸고요 아플텐데요 자 집중 아 약간 집중 못했고요 어 좋아요 이거죠 일이 힘든 날이요? 당연히 있죠 오, 나이스죠? 예스! Come on! 갑시다. 요즘에 저기 미블배 쓰는 게좀 유행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버프를 많이 주거든요. 바로 필사기도 생성하고. 어, 뭐야? 내 카드가 하나 날라갔었네? 오케이, 이거죠. 됐습니다, 드디어. 15, 14성 나오기 전에 먼저 좀 때리고요. 으아! 소리 들고! 끊어! 그렇죠. 아, 안덤볐어요 깝입니다. 자, 이렇게 받아주면 돼요. 이건 그냥 14성 파워입니다. 14성 파워. 오케이. 저 덱을 보라. 네, 보라 맞아요. 보라니까요. 어? 자, 이거 저거 나오겠네요. 카운터. 자 받아줘 받아줘. 오 아쉬 아쉬운데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자 오바니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아 이게 안 좋아요. 이제 드래곤볼 없어지는 게. 아, 이거 속았다. 뭐 죽어야지, 뭐. 14성은, 뭐, 약하면 그냥 비정상이죠. 십4성이 <웃음> 지금 최강캔데, 개가 십4성이면 비정상이에요. 자, 조금 더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보고고은 5반까지 죽어도 괜찮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이 문제야. 좋아요 바꿔야겠죠 당연히 바꾸고 버프 받는거예요 지금 좋아 맞았죠 안맞았네 아 내가 맞았네 큰일났습니다 어, 뭐야, 저, 저 이상한 박자로 때리는 거 뭐지? 아예 죽었다. 뽀뽀비 1 4 0개요 많이 모으셨네요. 자, 어떻게 될까요? 좋다. 어? 제발, 야, 왜 드래곤볼 안 나와? 그렇지. 드래곤볼, 너 기다리고 있었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인성윤님 반갑습니다. 가온 일단, 일단은 일단 14성 없었습니다. 일단 궁극기가 없어가지고 좀 살만해요. 자, 집중, 집중 오케이, 이정 도면 잘 했다 됐 어？아, 이거 한번 더 보여 드리 겠 는데요？나가 는거 죠？저 오늘 타이거 이기 에요. 아! 진수님에게 승리하면서 5연승 입니다 진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겠습니다 제 마인브랑 종족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각할 때마다 벌칙 그거 괜찮네 오케이 성공 오케이 때리고 오는 거죠 어우, 속았어요. 야, 초록색 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보라색이 버티고 있으니까. 오케이. 얘가 세지거든요? 아, 근데 왜그 왜 카드가 안 나올까요? 아이고 아픈데요 아픈데요 2020이 아파요 아파 자 됐다 됐다 됐다 전체 버프 주고요 버프 성공 오케이 따다 따따 501을 죽여야지 드래곤볼 가져올 수 있는데 오! 나이스! 더 나이스 됐어요! 아! 안죽었네 깝이다 왓더클레옹님 어서보세요 오케이 핫아 안되겠다 어! 잠깐만 황현수님 어서보세요아직 버틸 수있고요 아이고 아쉽지 오케이 유튜브 보는 사람이 이카 어서오세요 맞으면 죽을텐데요 아 조금 남았어요 아 당했다 멀죠 오케이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지금 바꿀 수 없을거야 제가 먼저 가요 아 동시타 우진님 어서오세요 978 좋아요, 무단한다요. 무단한다요. 바로바로 가못 바꾸게. 오케이, 커머 심장공 하나 남았습니다. 자, 공격이니까 저도 공격 갑시다. 아직 한번 심장 마사지 하고 나올 거예요. 일단 서로 라이징 못쓰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위험요소가 크게 큰위험요소는좀 사라졌어요 나이스 하다다다다다 가자! 2020님에게 승리했습니다! 2020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자, 상장님인데 대전자 이름 아 이거 이름 아 이름 바꾸느라! 막고 시작했어요. 자, 갑니다. 다시 팩 잡았고. 가자. 근데 네, 로마스가 다행히 안 나왔죠? 어, 속았습니다. 큰일 다 큰일 다 오케이 좋아요 좋다 컴온 하 갑니다 너무 먼가요 어 너무 멀었어요 라이징 날라갔고요 아, 잘못 눌렀어. 안 돼. 데미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 망했는데요. 어떡하죠? 아쓰! 컴온. 파리야. 오케이. 아이 막혔고요. 들났는데근데요 아파요. 아프다고. 아프다고. 최재형님 어서 오세요. 바꿔야죠. 둘리더 오너랑 완전 똑같아요, 걔네. 어, 신캐 GT 원격 9공 괜찮네요. 근데 GT 마지막 이제 캐릭터인데 걔, 주니한테 나오지 않을까요? 걔 말고 이제 내레가 없어요. 지금 신청이 끝났습니다. 오케이. 됐어. 살아나지 말아라 간다 전투력 측정기는 있습니다 내년에 돌아와요 와 어떻게 무효지 좋아 타나다타타타 자제 하나 남았거든요 지금 노란색한테 엄청 강한 루에요. y e 이렇게 해서 상장님에게 이기면서 구승갑니다. 오늘 이거 많이 보는데. 상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승 했고요. 이제 행복님과 대전합니다. 어. 이크도! 나 간다고 했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우, 데미지가. 그렇죠. 그래도 좀안 들어오죠. 쟤를 빨리 없애야 돼요. 하다다다다다다다다! 다 아까 같은 손짓은 못 보여드렸지만, 오케이. 어? 이게 걸렸네? 아브나잇! 야 이거 왜 이렇게 쎄? 오케이 오케이나이스요자 바꾸겠죠? 바꿔 바꿔 바꿔 때리고 싶었어 Come on! 죽진 않을 거예요. 제가 속성이 달라서. 오케이. 아, 나이스. 됐어, 됐어, 됐어. 이거죠? 됐어, 됐어, 됐어. 자, 다이아 잡는다, 이렇게. <웃음> 안 죽겠는데요? 차! 좋겠는데요? 좋아 어 거의 뭐 잼잼이 수준이죠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받아줄 수 있어 이정도는 괜찮아괜찮아 어 그럼 받아줘 받아줘 간다 자, 나이아 잡나요? 지금 YK로 돼 있었는데, 엄준자님 아닙니다. YK님이에요. 지금 바꿀 틈이 없어서 못 바꿨는데. 하다다다, 오? 아, 이거 안 썼구나. 안 썼는지 몰랐네요. 지금 바꿔야지. 아, 못 막았어요. 아, 2대이 되면은 좀 다른데요. 말이 좀 달라지는데요. 말이 좀 달라지는데요. 이제는 안 달라져요. 파리야또오 달라져요. 안 돼요. 오, 안 돼. 어 이거 유명한데 진짜, 진짜? 어 이거 너무 방심했다. 안 돼. 아 <목소리> 죽여, 차라리 그냥 죽여줘. 제발, <목소리> 아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제발, 제아제나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